이전 시간에 ssh 키를 이용해서 로그인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이 로그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면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rsa입니다. rsa가 아니라 rsync입니다. 자, rsync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동기화하는 거라고 제가 이전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근데 싱 s y 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그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이 ssh public y 와 private y 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게 해두시면 여러분은 로그인 없이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자, 저는 mkdir iSync 쓰리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. 그리고 터치 테스트 이건가요 1.점 100. 이게 아니라 중괄호였나 봐요. 자, 그럼 100개의 빈 파일이 생성이 됐죠. 자, 그럼 제가 여기 리눅스 2에다 가는 어 제홈 디렉토리에다가 mkdir-r-sync-welcome 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저 디렉토리에 동기화를 시켜볼게요. isync 그리고 어... 현재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아, 옵션을 줘야죠. avz Z는 압축이고, A는 뭐 아카이브 모드죠. V는 다 출력해라. 예. 진행 상태를 보여줘라. 자,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디로? e g o i 골뱅이 요사람의 IP는 ipaddr 자, 19168 0.67에 어디로요? 어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아이 c 크 웰컴이라고 하는 디렉터리로 보낸다.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전송이 휙 되버립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오 z 라이즈 키스에다가 파블릭 키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. 그런 되는 이유는 바로 두 개의 아이 n 크는 기본적으로 SSH라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아이 n 크가 동작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자의 SSH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를 체결해 놨다면 로그인이 없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.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실행할 때 편리하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크론이나 이런 것들 크론 뭔지 기억나세요? 크론은 정기적으로 명령을 실행시킬 때 쓰는 명령입니다. 예를 들면 1분에 한 번씩,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시키는 거죠. 자, 크론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때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러면자동화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개, 비공개 키를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을 시켜놓으면 여러분이 크론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R-Sync와 같은 걸 실행시켜서 백업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R-Sync라는 걸 써요